라이프 이스 스트레인지 특별한 액션이나 입이 떡벌어 지는 그래픽 엄청난 손맛이 느껴지는 조작감은 없지만 상당히 짜임새있고 몰입적인 스토리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는 게임이죠 최근 9월 10일 라이프 이스 스트레인지 트루컬러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스피노프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번 게임도 역시 내러티브 게임계의 원탑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로 호평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난 중국 유저들이 게임의 평가를 테러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냐 이번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안에선 티베트의 보물이라는 가게가 등장하는데 이 가게 앞에 이 국기가 덩그러니 걸려있었기 때문이죠 이 국기의 이름은 설산사자기로 티베트 망명정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티베트는 역사적으로 계속 독립적인 왕국이었으나 원청 시기 동안 중국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청이 멸망하자 티베트는 독립을 선언하며 중국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1950년에 티베트를 침공하여 중국에 편입시켜버렸죠. 이에 많은 티베트인들은 인도의 다람살라로 떠나 새로운 망명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설산사자기는 티베트가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성공한 1912년부터 현 망명정부까지 쓰여 오는 티베트인들의 정신과도 같은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만큼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인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릴 수 밖에 없는 반동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life is strange의 평점에 엄청난 테러를 감행하여 게임의 평가를 떨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87%가 긍정적인 평가인걸 보면 이번 life is strange의 평가는 사실상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라는걸 반증해주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비추 리뷰들이 달렸는데 무려 3 0 0 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은 리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위 추천을 받은 비추천 리뷰들을 보면 전부 중국인들이 게임 속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반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리뷰는 아예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기 위해 게임을 사고 플레이했다가 바로 환불했다고 하는 등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될 수도 있을까봐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간체짜 리뷰들을 쭉 보아도 거의 대부분의 리뷰들이 일단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한 걸알수 있죠.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중간에 한 홍콩인이 게임을 추천하면서 좀더 디테일한 게임의 평가와 게임 속에 언급된 정치적 요소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 하지 않겠다 물론 이런 정치적 요소가 게임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중국 게이머들에게 사과나 좀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원한다며 그래도 꽤나 이성적인 어조로 확실히 중국 내부에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건드린 건 문제가 될 법하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달린 중국인들의 답글은 홍콩인들은 벌써부터 반동교육을 받고 있다 5천년이 넘는 염황의 자손으로서 당신의 중립은 배신이다 너희 어머니 생식기에 대한 패드립 홍콩도 중국의 일부인데 게스트인 척 하지마라 등등 격렬한 반발이 댓글에 달린 걸볼수 있죠 그리고 홍콩이 주로 사용하는 번체짤 리뷰를 보면 대부분이 게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언어에서 개통 하나 달라졌다고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을 볼수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한 현상 같네요 참고로 이 번역을 도와준 제 친구는 중국으로 유학을 준비중인데 이거 번역하면서 중국 유학 이게 맞나 싶어 하더라고요 이에 영어권 리뷰에도 프리티벳을 외치며 맞불을 놓기도 하고 레딧에서는 여태 게임을 하면서 저런게 있는지도 몰랐다며 어처구니 없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인데 본인들이 이를 키워서 이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시킨 꼴이 되어버렸으니 참 웃긴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